이 정도면은? 이정도 20분에 우리가 먹 20분? 야. 스니퍼. 푸 아, 진짜, 진짜 푸짐하다. <웃음> 음. 도미갈비. 갈비입니다, 갈비. 아, 레몬즙이 아직. <웃음> 시원하네, 그냥. 음. 맛있게 자서. 아우 맛있어요. 고기 좀 봐요. 음. 와 맛있다. 음. 와 위에서 살살 녹네. 음. 이 색깔 좀 보세요. 딱 바베큐 된 거. <웃음> 이렇게큰 고기 요리까지 이렇게 다 해주는데 20불이 안 돼. 20불? 얼마? 10불, 20불? 18불, 몇십? 음. 음. 완전 먹방이네. 오늘 음... 뒤지고 싶죠? <웃음> 멕시코로 오세요. 멕시코, 음. 멕시코 야, 바다 너무 멕시코 야, 바다 너무 좋고요. 아이, 끝이 없어요. 해변이 끝이 없고, 밑으로 남쪽으로 끝이 없고, 북쪽으로 끝이 없고, 끝이 없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와, 멕시코 땅 엄청 넓어요 음. 그런데다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도 싸게 먹고 음. 네, 저는 지금 멕시코 택틱이라는 도시에 와 왔고요 여기 월마트 앞에 월마트 주차장에 대놓고 지금 하룻밤을 보내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월마트 안에 들어가고 그 관리자한테 여기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하룻밤 자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뭐 괜찮다고 그래 갖고 예, 마음 놓고 이제 여기서 음, 보내려고 합니다 예, 주차장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잤고 교차 여기 월마트 이렇게 되니까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잤어요 누가 건든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처음 멕시코 월마트 주차장에서 자고 조금 겁이 나긴 했었는데 음, 아무 이상 없이 안전하게 무사히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굿자. q u a n t 15. 15. 15 페소. 15. 15. 8세. 15. 8세. 15. 15. 15. 15.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 받은 거예요. 원래 이걸로 할려다가 아, 저씹어 먹기 좀 힘든 것 같아 갖고 주스로. 같은 1 5센트아1 5페소딱나왔왔습다 달아요. 요주주아요요탕수수이 근처가 다 사탕수수 맛이에요. 아주 시원하네요. 어, 세차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제 몸이 다 세차 되는 느낌이에요. 그냥 컵으로 몇개 뿌리고만 해. 아, 봐 This is m e n u 아주 아주 맵게 보입니다. Yeah. Yeah. 여기. r e o yes. Sitting here. Yeah. Oh. Maybe okay. there. Yes. Thank you. Gracias. y a h n 달라하라에서 먹는 아침입니다. 각종 소스가 이렇게 있고요. 음, 80페소, 80페소니까 음, 한 4불 정도, 음. 4천 원, 4천 500원 정도 음. 되, 되겠습니다. 뜨거운 이거 또띠아라 그러나 이렇게 예, 있어요. 아 따끈, 따끈, 따끈합니다. 보자 음. 샀습니다. 모자. 잘 어울려요? 여기서 뒤에서. 계서 보자셨어요. 명동, 서울 사 엄청 동 같은 완전 유럽식 건축물이 가다라 광장에 딱서 있습니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이면 네. Yeah. 나왔습니다. 멕시코 바달라 여기가 제제 번화가, 제 중심가에 있는 바달라 광장입니다. 제 운전석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어요. 오십 불에 오십 불에 고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오십 불에 예. 찢어진 거 고치고 있어요. 우연하게 골목을 접어들었는데 저렇게 시트가 밖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고치는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네, 맡겼습니다. 지금 1 시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여기서 뛴 거예요. 여기죠. 아 여기 엉망입니다. 엉망 며칠째. 지금 미치겠어요. 시질 못해갖고. 그래서 여기 여기 사장님 이렇게 고치고요. 제 의자고요. 여기 <웃음> 네. 여기가 이제 의자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리하는 곳인가봐요. 싹 새로 태어납니다. <웃음> 네. Okay. 맛있. Hey. Nice. <laughs> Muy bien. el tren derecho? no! no! ok! para allá? Mm. cuando está trabajando no lo muevas! Okay. cuando está trabajando derecho! <risa> bueno! t ú puedes dirigir las chispas? si tú lo mueves, c ó m o se dice, chispas para allá o para acá aquí para abajo, chispas para allá, aquí para acá